네 오늘 강의는 음, 근음에 따라서 음, 코드를 여섯 줄을 연주하기도 하고 다섯 줄을 연주하기도 하고 네 줄을 연주하기도 하는 어,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 기타는 여섯 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음, 코드가 늘 여섯 줄을 다 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근음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는 근음을 어, 그 근음의 존재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의 개수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. 자, 여섯 줄을 다 쳐야 하는 경우는요. 이 6번 줄에 근음이 있는 경우입니다. B, 파, 파샤 솔, 뭐 솔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음이 있는 경우인데요. 그래서 E코드, E마이너코드, F코드, F마이너코드, F샵코드 G 코드, 이런 코드들은 다, 여섯 줄을 다 그냥 쳐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섯 줄을 쳐야 하는 코드는요, 이 5번 줄에 근음이 그 있는 A 계열, Am, A 마이너, A, 그 다음에 B 플랫 계열, B 계열, C 계열, C 시합 계열 등이 있습니다. 자, A 코드는 이렇게 잡죠. 근음이 그 여기 5번 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줄보다 낮은 음에 있는 이 B는 치면, 어, 그 음이 가려지게 됩니다. 이 A가. 그래서 다섯 줄만 A 코드는, 그때 골라서 쳐야 됩니다. 근데 치다 보면은 모르고 6번 줄을 건들게 되죠. 그래서 엄지로 6번 줄을 소리가 안 나게 막아줍니다. 뮤트 해줍니다. 그래서 A 코드는 이렇게 아래 다섯 줄만 칩니다. A 마이너도 다섯 줄만 칩니다.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. 6 번줄 들리게 치면 지저분해지죠. 네. 그 다음에 B마이너도 이렇게 다섯 줄, 여기 C가 그음이기 때문에 다섯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. 6번줄이 들리면 불협이 됩니다. 그래서 6번줄은 손요손 끝으로 검지 손끝으로 살짝 대서 뮤트 소리가 안 나게 해줍니다. 이렇게 여섯 개다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. 손만 힘들고 소리가 지저분해집니다. 저음이 틀이 파샤붐은 6번 줄에 있는 파샤붐은 필요가 없고 여기 C까지 5번 줄에는 있 C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섯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. 네, B코드도 마찬가지로 다섯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. 자 C코드 교본에는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. 그놈은 여기 5번 줄의 도기 때문에 이렇게 5줄만 치면 되지, 이렇게 굳이 6번 줄까지 칠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6번, 이 5줄만 치면서 6번 줄을 엄지로 막아주던지, 아니면 이손 끝으로, 도를 잡은 손 끝으로 6번 줄을 살짝 대서 이렇게 막아줍니다. 막았던, 엄지로 막았던 네. C코드가 되겠습니다. D코드는 기타에서 제일 곤란한 코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4줄만 네 쳐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빈약하고 저음이 좀 부족합니다. 왜 4줄을 네 치냐면 4번줄이 근음 레이기 때문입니다. D코드 네, 그래서 D코드는 4번줄서부터 쳐야 되는데 치다 보면 5번 줄이 건드려지기도 하고 6번 줄이 건드려지기도 합니다. 5번 줄은 그나마 화음이 맞는데 6번 줄은 화음이 안 맞기 때문에 엄지로 두 줄을 살짝 대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막아줍니다. 너무 엄지에 힘을 주면 소리가 나 버리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살짝 대서 소리가 그래서 디코드의 경우에는 저음이 부족해서 어 이렇게 드롭 디튜닝이라고 6번 줄의 b 를레로레로 낮춰준 다음에 6줄을 다 치기도 합니다. 근음이 6번 줄이 됐기 때문에 음장하게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평소에 그냥 이상 미 6번줄이 미인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엄지로 이렇게 막아주고 아래 뒤줄 4번줄부터 2, 3번줄을 쳐주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D 코드의 근음을 제대로 살려서 치는 법입니다. 네, D 마이너도 마찬가지죠. D 마이너도 네 줄만 엄지로 이렇게 막아주어서 위에 저음줄 쓸떄저음줄이 소리가 나지 않게 합니다. 네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